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우리는 흉성에서 두성으로 혹은 믹스 보이스로 성구 전환을 하기 위해, 즉, 파사지오를 하기 위해 인두광의 공간을 넓게 가져가는 연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 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목을 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목을 좁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세요? 심지어 실력이 좋은 보컬 트레이너들은 이 사실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을 연다라는 감각이 실제로 인두강을 넓게 만드는 운동으로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인두강을 좁게 만드는 운동으로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을 연다는 감각이 실제로 목을 여는 운동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인두강을 더 넓게 열어 후두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꺼운 성대 접촉에서 얇은 성대 접촉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목을 연다는 감각이 인두강을 좁게 만드는 감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인두강을 좁게 만들어 후두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꺼운 성대 접촉에서 얇은 성대 접촉으로의 전환이 매끄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성대 접촉이 풀려 음이탈이 발생하게 되거나 이렇게 고음으로 연결되더라도 두꺼운 성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목을 조이게 되죠. 모두에게 똑같은 문장으로 설명한다 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자세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모양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어렵겠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이 무조건 올바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감각들을 연습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내리는 명령과 결과가 다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명한 보컬 트레이너들은 이 현상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목을 여는 감각이 목을 여는 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동이 너무 과하게 되면 후두를 내리다 못해 마치 그롤링을 하듯이 성대를 벌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목을 여는 감각이 목을 좁히는 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적당하면 소리의 세기를 조절해주는 것만으로 얇은 성대 접촉으로의 전환과 얇은 성대에서의 강한 성대 접촉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 나에게 맞는 올바른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효율적으로 건강한 발성을 만드는 게 현명하겠죠? 오늘은 목열기라는 감각이 반대로 목을 좁히는 경우도 있다 라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인지 먼저 판단해보신 다음에 성구전환이나 글로탈 혹은 여러 툴들을 연습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놀하자보컬사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